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냥 소시민의 패러는 아니고 이 놈들이 편집자들의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언론이라라고 법적으로 그 법적인 뭐야 명칭을 바꾸고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야 언론의 입장에 들어가야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고소하시는 거예요. 편집자, 편집자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크리스천과 어? <웃음> 우파의 내용들을 삭제 계속하니까 이거는 그냥 소셜 미디어 장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라 이 사람들이 편집장들처럼 자기가 싫한 어 내용을 삭제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바이든은 그들을 100% 보호할 거예요. 이놈들이 더 많은 파워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합쳐서 같이 일하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은 잘못 얘기하면은 그거는 헤이트 스피치 되고 그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유럽처럼 경찰들이 와서 여러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동선연애제에 대해서 반대 어, 어 동서연에서 반대한다 얘기하면은 헤이트 비치 트랜젠더 반대한다 헤이트 비치 아동성 폭행자 반대한다 헤이트 비치 하면서 유럽처럼 경찰들 와서 잡아가요 벌금도 물게 돼요 경 과목 들어가게 돼요 뭘 쓰고 소셜 미디어 쓰고. 소실미대는 이제 무기되버립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탄, 어 사회주의, 사탄주의 모든 정부들이 이 파워를 너무나 좋아요. 이건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문화체래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산해야 돼, 이 회사. 분리해야 돼. 완전 독점. 시민들이 다그 회사들 고소할 수 있게끔 허락해야 돼. 법, 합법화. <웃음> 참, 그거 놀랍지 않아요?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얼마나 달라요? <웃음> 그 방향이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한쪽은 전 세계 공산주의와, 한쪽은 그전 세계 공산주의와 반대하는, 막는 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러한 강한, 그러한 고집이 센 그런 성격이 필요 있는 거예요. 이전 이, 이 세계 공산주의 싸우기 위해서. 고집이 세야 돼, 싸나워야 돼, 욕할 줄 알아야 돼, 사탄놈들, 놈들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아버님의 성령이 트럼프 대통령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 막, 막, 어, 웃을 때, 아니면 뭐, 춤출 때, 우우우우. <웃음> 춤출 때요. 아버님처럼 춤추죠. 자기도 몰래 아버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님께서 정치사탄주의 100% 반대했어 아버님의 성령은 그 100% 반대했어 트럼프 대통령도 몰래 자기가 아버님처럼 춤추고 있어요. 세상에 <웃음> <웃음> <웃음> 그,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YMCA. 그거는 사실 크리스천들 노래였는데, 동선연애자들이 가져갔어요, 이게. YMCA는 원래 그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잖아요. Y. Young. M. Men. C. Christian. A. Association. 그러니까, 남, 남, 청년, 어, 뭐야, 크리스찬 연합. 이런 뜻이잖아요. <웃음> 그니까, 크리스찬 남자를 모으고 스포츠하고 이런, 이런 YMCA였는데, 동선 연합자들이 남자 엉덩이들과 똥구멍을 어, 쫓아다니니까 <웃음> 어, 남자들 모이면서 동선 연합자에 들어오는 그러면서, 이제 는 YMCA는 동선 연합자들 모이는 클럽 됐어요. 하고, 그니까 그동선연자들이그 노래를 동선연애 국가로, 국가로 만들었어요. 엔텀이라 그니까 트럼프 대회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아, 사실 귀가 아파요. <웃음> 이거는 동선연애, <동선년의, 웃음> 동선연 국가 됐으니까. 근데, 사탄이 가져갔던 것도 트럼프는 다 다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YMC의 노래도 다시 크리스천적으로 가져와야 돼. 동서는 좀 훔쳐갔으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 그 노래를 이래, 이 완전 아버님처럼 보이죠? 아버님도 기억하시죠? 우리 에? 집사님도, 권사님도 기억하실 거야. <웃음> 아버님께서 그런 춤도 추셨잖아요. 야, 그거 보면 아버님의 성령 트럼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왜? 예수님과 아버님은 같은 주님주 같은 주님이 들어가 있어요. <웃음> 트럼프 때도. 트로트에 웃을 때그 춤출 때딱 <웃음> 세상에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워요. <웃음> 자기도 몰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 계속 왜 <웃음> 자기가. 이것이 생사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것는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문화 문명권의 싸움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 힘으로 도널드 트럼프 힘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시민들이 7천만 명이죠. 세미디 밀려니까, 칠, 칠천만명, 칠천만명, 미국 시민들이 나와서, We love you, we love, 이렇게 막, 연설하잖아요, 그거. 예? 그거 미국 역사에 어떠한 대통령 못 받아서, 그거. 이거는 미국 시민들이 자기들로 몰라. 트럼프는 그냥 대통령 아니에요. 트럼프는, 시리아스 왕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해방했던, 보호했던 왕.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 그 시리아스 왕을. 에? 고레스 왕? <웃음>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 왕을. 물론, 예수님 메시아처럼, 메시아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 구원했던 자. 트럼프, 트럼프 대회에 가면은 시민들이 그것처럼 느껴요. 이 사람이 우리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구하고 있다. 세계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파워는 대통령 자리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파워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사랑해요, 이제. 사랑해. 요 <웃음> 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돈이 있었지, 모든 유명이 있었지, 모든, 어? 호텔 빌딩 다 있었잖아요. 빌리아네였잖아요. 그다 버리고, 월급도 받지 않고, 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매일 공록당하고, 일반 시민들 위해 싸워잖아요 난시팔로시, 이 사기놈들이, 좌파놈들이 정치 에 들어간 이유는 돈 벌라고, 훔쳐가려고, 유명하게 되려고. 트럼프는 벌써 유명했어요. 14년 동안 CBS TV 프로그램에서 1등, 1등 아프렌티스 쇼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어, 뭐야, 타워들 어디, 여기,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벌써 유명했었단 말이에요. 벌써 부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모든 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내리고 일반 시민이에 싸웠어요. 자기가 매일매일 증어와공력을 받고 매일매일 시빨간 거짓말들 대에서 하고 가정까지 다, 당하, 어, 공력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정치 들어갔던 이유는 돈 벌기 위해 유명해 아니라 우리 위에서 갔다 우리는 목소리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내용들 죽이니까 좌파놈들이 우리 위에서 <웃음> 싸웠던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요 시민들이 미국 역사에만 처음으로 이런 대통령 대회에서 시민들이 We love you! We love, 이거 처음이야. 미국 역사에 아마. 조지 워싱턴도 이런 거못 받았어요. 이거.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미국 시민들이 크리시안티를 기독교를 살리고 싶은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면서. <웃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 자기가 모든 공력 당해도 일반 이어야 자기 이웃을 지키는 지키려 하자는 그런 사랑는 좌파 공사주의 사탄주의 어? 정치 사탄주의 이겨내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독신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독신한 기독교인은 다 트럼프를 지지해요. <웃음> 어? <웃음> 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혜택 없이 공력 매일 받고 모든 거 버리고 일반 신문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오만 공력 오만 뭐 고소 당하지 매일매일 고소 받죠. <웃음> 세상에 생겨요 돈을 엄청 엄청 돈을 버는 거 아니라 돈을 잃은, 잃은 잃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그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 역사 중에 이렇게 이런 대회들 아마 처음 보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떠한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한국 일본 없을 텐데, 어떤 한국 일본 대통령이 모았을 때 시민들이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웃음> 없잖아요그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냥 정치적인 당 때문에 이 연결되는 거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그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이 충만해요. 아버님의 성령이 트럼프 안에 계셔요. 트럼프를 도와주고 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도 몰래 이 정치 사탄주의 사탄 세계사 자기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웃음> 그러니까 미크로코스모스와 마크로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워싱턴, 워싱턴 DC 갔을 때 어? 트럼프 대통령이 딱 거리 도착하자마자 딱 자동차로 나와서 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룹은 딱 거기서 딱, 이제, 이동 시작해서, 대법원 쪽으로 딱 이동 시작하니까, 우리는 맨 앞에 있었잖아요, 맨 앞에. 맨 앞에 있고, 뒤에, 뒤에 보면은, 백만 명이 따라오고 있어요. <웃음> 어? 우리 그룹은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어, 우리랑 같이 걸어갔죠? 예. 스피커폰 하고. 예. 그거 봤죠? 예. 우리 맨 앞에 있었다니까. 그거 한번 인스타그램을 지, 어, 그 뭐야? 켜봐 세상 맨 앞에 있는 백만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웃음> 그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미크로가 마크로 이끌어가는 거. <웃음> 그러니까 조르자주 조르자주의 이틀 후에 이놈들이 이제, 뭐야, 뭐라? 성단, 성단 투표, 성간 선거인단 투표 확증. 이제 이틀 후에 할 건데, 그거 아니야. 할 건데, 시민들이 그쪽에 모이는 거예요, 조르자주. 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갈려고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그 버스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 <웃음> 펜실베니아는 월요일이니까, 이번 토요일에 해리스버그 여기 수도에, 우리 팀들 다갈거예요 월요일 날에 선거인단 확증 펜실베니아 니까그지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해리스버그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어디야? <웃음> 그니까, 벤실베니아에서 월요일에 그 선거인단 확증되니까 화요일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프로테스트 프레야. 프로테스트 프레야. 아니, 이거 J팀이야, J팀. 에? 안 보여? <웃음> 그니 그러니까 조르자주에서 다시 모든 <웃음> 투표, 아, 그거, 그거지. 그거 봐. 한번 봐봐요. 여러분도 봤죠? 스피커폰 하는데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음> 봤죠? <웃음> 계속, 데모하고 있는데, 그 말고, 백만 명이 따라와, 백만 명이 따라와요. 참 신기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앞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거맨 앞에. 저 백만 명. 자기도 몰래, 자기도 몰래. 아벨권에 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미크로와 마크로가 한 방향으로, 한 길로 딱 가는 거예요. 이 이미지, 이 이미지에서 보이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을 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다워싱턴 DC에서 4일 안에 3, 4일 안에 다 그렇게 모았는데 100만명은 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놈들이 실체적으로 대통령 자리를 훔쳐, 훔쳐가려고 한다. 모든 민병대들 총 들고 와라!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다 총을 들고 전쟁 준비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은 다 나타나요. 공사령관이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중국화 되지 못하게 공세계 공천을 막는 것이 아니까 그봐 끝이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들 끝이 없잖아요. 이건 아버님의 성령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하시고 계셔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갔지. 지금은 일반 크리스천들이 일반 사회주의 교회를 엄청 싫어하게 되는 거죠. 페이크 뉴스처럼 페이크 처치라고 <웃음> 네? 주님 주님 얘기만 하고 악한 세력들 싸우지 않고 페이크 뉴스 페이크 처치 달라지는 거야. 가짜와 진짜. 그니까 이번에 일요일에 막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막, 막, 막, 막 찾아오잖아요. 지난주에, 예배, 지난주 일요일에, 어? 이제, 어? 새로운 백인, 아줌마들, 새로운 백인, 커플들, 부부들이 막 찾아오고 그래요. <웃음> <웃음> 원래 기독교는 우리 를 보면서 이단사이비, 무늬, 집단, 세뇌조직이라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언론은 세뇌조직이라는 것을 배웠죠. 일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대학들과 공학교들이 세뇌조직이라는 것을 배웠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을 배웠죠. 이제는 그런 것을 깨달았으니까 미국 시민들이 5년 전에 그런 얘기하면 은아유너 미쳤다 이렇게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바꿨어요. 미국 일반 시민들의 사고. CNN은 무너뜨렸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c n n 보지도 않고 증화하잖아요. <웃음> 네? 그 얼마나 큰 변함이야. 5년 전하고 비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들은시 n n 무너뜨렸죠. 언론들 무너뜨렸죠. 학교들의 사기 폭로했죠. 좌파놈들의 사기를 폭로했죠. 이제 가짜 교회들. 왜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웃음> 기도 받으러 교회 가요. 근데 좌파 교회면은 어, 우리는 당신 위에서 안기도 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났어요.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좌파 신도들이 막 화가 나니까 목사가 어 <웃음>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미친 상황이 몇번 일어났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웃음> 이제 교회를 안 믿는 거 이제 가짜 교회라고 너희들은 좋은 얘기만 하고 에? 있고 너희들은 실체적으로 우리나라 위해서 세계 위해서 안 싸울 것이다 분리되는 분리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지금 망하는 거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무리들이 올려 무리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다. 무늬들이 세계 위에서 싸운다. 무늬들이 공산주의의 놈들 되어서 잘한다.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우리 커뮤니티는 세지고 있죠. 하고 <웃음>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 정성, 프로테스트 정성, 프로테스트 기도 나가서 우리 어? 우리 그 여기 우마스사라라마뭐해뭐뭐 말해 말 나마이 혼나마이마츠오과상위 라프트럼 위 라프트럼 위위위위 열정적으로 트럼프 트럼프 기팔 쓰고 막 뭐, 뭐. 미친 동양사람도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니까 뭐래요 시민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있어요. 사랑을 느끼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볼때 사랑을 느낀 것처럼, 이 미친 동양놈들이 왜 여기 찾아와서 눈이 오고 있는데, 트럼프 윌, 윈! 트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누구도 자기를 격려 안 하고 있는데, 이 미친 무늬, 이단, 사이비, 왕관 입는 철창, 뭐, 뭐, 뭐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격려한다. 시민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야. 매일 세번막 시민들이 트럭 드라이버들에게 여러분 보니까 뭘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사랑.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특별히 바이든가 이니면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지급받잖아요 트럼프 지지했다고. 근데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자기가 용감해야 되는데, 뭐, 그 노래에서, 어, home of the free, land of the, uh, land of home of the brave, land of the free, home of the brave,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용감해야 되는데, 자 일반 미국 보수인이 겁쟁이 돼버렸어요 겁쟁이 돼버렸어요 기독교처럼. 악을 아, 싸우지 않아! 악한 거 보면서 아유 이놈들 아, 진짜 나쁘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카우치 위에 앉고 TV 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반대편에 좌파 놈들 열심히 싸워. 매일 나올 동선연의 운동 뭐, 뭐 트랜션. 보수는 그냥 집. 어, 그, 그 좌파 사람들 좀 봐봐. 아이고 아이고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카우치 위에 앉고 TV 봐요. 이렇게 약한, 비참한 내용들. 음. 보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트럼프는 그거보다 이제 용기를 부는 거예요 보수. 근데 여기 근처에 시민들이, 음. 자기들, 트럼프가 이제 졌다고, 자기 좌파 친구들이, 자, 기 좌파 아이들이, 아빠를 놀래고, 아빠는 왜 미친 트럼프 지지했냐고 바이든가 이겼어, 이봐라 이렇게 당하고 있는 집에서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외로운데 저기 트럭 드라이버 트럭을 어? 일찍 새벽에 나갔는데 이동양사람들막막 막, 수십명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 얘네들은 뭐야 세상에 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뭐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조금 매일 보면, 그래 나는 겁쟁이 됐다. 나는 더 용감해져야 된다. 그래, 이 사람들이 미국, 미국에서 미국 투표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나는 뭐냐? 자극되는 거예요. 양심적.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웃음> 이나 네, 이단 사이비 무늬들 <웃음> 이라고 생각하는데 레벨은 설명 묻는 이런 사람들 길렀으면 그분은 나는 뭐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부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한 10명 <웃음> 새로운 사람들 왔는데 그들하고 시간 보내고 예배 끝나고 얘기하고 있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타락에 대해서, 아버님의 메시안에 대해서, 뭐, 천의국 헌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 음, 맞다고, 맞다고, 맞다고. 왜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냐고 물어보다 <웃음> 긍정적이. 나는 다른 교회도 못 간다고. 그냥 <웃음>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 어? 이제 동양 사람들 많으니까. 동양 사람들 뭐는 이제 완전 미국 주류 백인 부부들뿐만 아니라 백인 아줌마들까지 모여요. 여자들이 문제죠. 여자, 여아메리카는 우만, 아버님께서 아메리카 우만 대해서 얼마나 이 여자들이 문제인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웃음> 근데 이제는 이아메리칸오만들까지 아버님의 과실, 아버님의 열매, 우리 커뮤니티 보면서 감동받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아유, 당신들 왜 여기 왔냐? 여기 오면 이단사이비 당신들 이번 이단사이비 종교 들어갔다고 얘기 얘기, 어? 들거 아니야? <웃음> 이런 농담도 하면서 하하하, 그래 그래, 나는 벌써 이런 사입이야. <웃음> 이렇게 하면서 첫 날부터 그런 농담하면서 풀어야 돼. 우리는 여기서 뭐 숨긴 거 없다. 우리는 당신 세뇌할뭐뭐뭐 뭐, 뭐, 그런 시간도 없어. 지금 사탄을 싸우고 있다고. <웃음> <웃음> 그러면서 그 대놓고 얘기는 하 시민들 얼마 나 좋아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안 한다?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딴 교회들 다 숨고 있을 때, 딴 교회 좌파놈들 무서웠을 때, 딴 교회들이 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어, 어, 그 소리 들까봐 다 도망갔을 때, 이단 사이비 왕관 입고 있는 무늬들이 나와서 싸운다. 우리보다 훨씬 더큰 불알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큰 힘이 있다. <웃음> 이렇게 되버려 <웃음> 그리스 지금 기독교는 장난이에요, 장난. 사탄 문화 문부가 쳐들어고 있는 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 일반 진짜 아벨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교 이런 페이크 뉴스 페이크 크리, 크리스천 페이크 차치 교회 내용도 이제 여기까지 차 있어 이거. 그건 서양에서 그 유럽에서 기독교 안 다니잖아요. 누구도 기독교 교회들도 안 다니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 기독교는 완전 작용화됐으니까 좌파놈들 싸우지 않아. 좌파는 그냥 이들를력이아니야 좌파는 사전주의잖아요. 그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어? 그거는 꽃주와 불알을 잘라버렸던 남자예요. <웃음> 기독교는 그렇게 어? 약해버려근데이 <웃음> 작은 그룹 동양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에? 누구라고? 마사오치, 마사오치 에? 상? 마소오카마스카 <웃음> 상. We, we love, Trump! Trump! We, love... <웃음> we want Trump! <웃음> we want Trump! <웃음> Trump, we win! <웃음> <웃음> 그런 아줌마들이, 막, 트럼프 기빨리, 성적기를 막들고 <웃음> 그런 거 보니까, 요요요요, 혼색러가니 한국 팀들이 나와서, 막, 서, 뭐야, 태극기와 성적기 들고, 막, 어, 저쪽 혼쌔 혼, 뭐야, 어, 스크랜치 오고는 간, 어, 바, 바바와 그 젊은 놈 태도 그리 팀이, 쨔 하고, 있러 <웃음> 저저 <웃음> <웃음> 저쪽하니까 마소카 사의 에레카와 갈조 팀 트럼프 어 트럼프 <웃음> 그 뭐야 <웃음> 레퓨지 레퓨지 뭐지 비난민 비나민. 트럼프 비난민처럼 <웃음> 트럼프, <웃음>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깃발 옷을 입고 위 e are the <웃음> 그래, 미우 시민들이 그 보면서 처음 봤을 때, 야, 이 미친놈들 뭐. <웃음>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식당 가면, 야, 그 동양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거 봤냐? 그걸 봤어. 그 놈들 미치지 않아서. 얼마 추운데. 그 사람들 그, 그 무늬들이 오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웃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계속 하루에 세 번, 뭐, 매일매 나가니까, 이제는 야이 무늬들이 우리를 다어리서 잘하네. 무늬들 무리 이 문이, 이래 하면서 지나갈 때 빵빵 빵빵 와. 자기들 힘내는 거야. 자기는 몰라. 왜? 우리는 진리를 그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우리는 악한 놈들을 그 놈들보다 더잘 보고 싸우고 있었어요. 즉뭐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도하고 있어요. 우리 작은 커뮤니티가 기독교를 인도하고 있다. 그들이 이거 느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야 얘네들이 미국 어? 유대 기독교 문화 문명권 위에서 싸워온다. 얘네들이, <웃음> 얘네들이 위에 싸운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공산주의에 싸운다. 이것을 느끼고 이거는 그냥 어? 자기가 이런 소리 들었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 아니라 자기가 실감하게 해야 돼 실감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프레야, 트 프로테스트 정성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은이런 것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미친 사람들처럼 나가고 똑같은 똑같은 트럼 트람, 트럼포머 예. 아침 아침 아침 대회 호뭐예자 oh, yeah. 들어가자 좀 쉬고 따뜻하게 점심 나올 때호뭐예자 oh, yeah. 들어가자 저녁이 되면 호뭐예 oh, yeah. 이거 이거 무슨 효과 있나 라고 성령은 그렇게 이러지 않아요 이러한 정성은 아무 효과 없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기적보다 더큰 기적이에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 눈이 먼 사람이 볼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은 부족하죠?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이거 효과 있는지, 뭐, 뭐,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놈들은 되게 얘기했지, 어제. 하나님께서 겨자시 만한 믿음과 정성을 쓰고, 겨자시 조그만 정성과 시을 쓰고, 산과 바다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여러분은 영어 말도 못하잖아. 어떻게 다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시민들의 마음을 녹아버리시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얘기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의 믿음과 그 작은 겨자씨의 정성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손에 기적들이 흘러나와요. 산들도 옮길 수 있고 바다들도 팡 바다들도 열릴 수있 할렐루야